네 이어서 생활의료 폐기물 위생관리 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가장 많이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활용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쪽에 보시면 은 우리가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재이용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 하고 안될 때는 소각을 하고 매립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2번 문제는 폐기물을 매립을 할 때에 폐기물 층 두께를 폐기물 층 두께를 얼마로 하고 하루 복토를 한다면몇 센치 최종 복토, 중간 복토, 최종 복토는 몇 센치로 하여야 하나 여기에 대한 문제인데 자 폐기물은 2m 이내의 두께를 갖춰야 된다 그 다음 1일 복토는 15cm의 흙을 덮어라 15cm 이상의 두께로 복토를 하라 그 다음에 중간 복토는 30cm 최종 복토는 60cm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두께 2m 이내 1일 복토 15cm 중간 복토 30cm 최종 복토 60cm 기억을 합시다. 다음 3번 문제로 다음 중 의료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이냐? 의료 폐기물은 소각 처분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인 방법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환경 보전을 위해 적정한 처리 방법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감량화, 재이용, 재활용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자. 자, 이 방법입니다. 다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웃음>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시 적환장을 설치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적환장은 이와 같이 발생원과 처리장이 거리가 멀때 중간 적환장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수거 형태가 압축식 수거 형태일 때 압축을 위해서 적환장이 필요합니다. 수거 차량이 소형일 경우도 필요합니다. 폐기물 부피 용적을 줄일 수 있, 줄여야 될때 이때 적환장이 필요합니다. 주거 지역 밀집도가 높을 경우에는 사실은 적환장 필요 없이 바로 처리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는 분뇨를 혐기성 처리하려고 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널리 이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자 중원소화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우선 혐기 처리하는 방법으로서는 결국에는 미생물이 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그 온도 및 소화 일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저온 소화는 일반적으로 한 10도씨 정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40에서 60일. 중온은 30에서 35도씨에 약 25일에서 30일 걸립니다. 고온 소화는 60에서 70도 시에 15 내지 20일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중온 소화 방법을 이용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시설 중 중간 처리 시설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웃음> 폐기물 처리 방법 중에서 중간 처리 시설이 아닌 것은 자 기계적 처리, 소각 처리, 압축 시설, 중화 파쇄 시설은 중간 처리입니다. 매립 시설은 최종 처리 얘기입니다. 다음 8번은 폐기물 소각 처리 시 환경위생상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대기오염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매립할 경우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요? 자, 매립할 토지면적이 요구량이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위생 매립장 건설 시 중점 검토 사항은 무엇이냐 자, 중점 검토 사항은 자 일단은 침출수 처리시설 필요합니다 그 다음 가스 소각 발전시설 필요합니다 차수 복토시설 혐기성 소화시설. 자, 가나다는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답을 찾아보시면, 자, 10번에 답은, 자, 11번, 가나다, 12번, 11번, 자 10번의 답,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시설, 차수복토시설 필요합니다. 자 위생적 매립장 검토 중점 검토 내용입니다. 다음 폐기물 위생 매립장에서 복토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자 복토한다는 얘기는 자, 종이 등 흩날림 방지, 미관 방지 맞습니다. 모기파리, 쥐등 위생 해충 방지 맞습니다. 침출수 유출도 방지를 할수 있습니다. 방문객 편의 제공은 아니죠. 자, 답은 가나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스 쓰러지 처리 방법 중에서 쓰러지 안정화 목적이 무엇이냐 쓰러지 안정화 목적은 자, 우선 쓰러지를 농축하고 안정화 시킨다는 얘기는 소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정화라는 것은 소화 처리 과정입니다. 자, 여기에 혐기적 혹은 호기적 과정을 이용을 해서 소화, 처리시켜서 처리시킨다는 과정입니다. 다음, 폐기물을 위생 매립 후에 사후 처리 과정으로 틀린 것은, 자, 적환장 설치는 위생 매립 후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위생, 매립 후에 사후 처리해야 됩니다. 위생 해충 번식 방지, 악취 제거 장치, 가스가 발생됩니다. 가스, 가스 배출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침출 수도 발생되는 걸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처리 과정 중 중간 처리가 아닌 것은 자. 고형화, 소각, 중화, 파쇄 처리는 중간 처리에 해당되고, 매립 처리는 최종 처리입니다. 최종 처리입니다. 하수쓰러지 처분 방법이 아닌 것은, 매립 처분, 소각 처분, 사료화, 건조, 연료화, 퇴비화 방법에서, 하수 스러지 처리 방법에 매립을 하거나 건조 매립, 해역 배출 그런데 해역 배출은 불가하고요 퇴비화 재활용, 건조 연료화 소각 처리 처분 등은 가능하지만은 하수 스러지를 사료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것은 자 사업장 폐기물은 어, 사업장 일반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의료 폐기물 다 해당이 됩니다. 많은 방사선 폐기물은 자, 이 폐기물 관리법에 해당 사항이 아니고 타법에 해당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지정 폐기물이 아닌 것은, 지정 폐기물은, 자, 이렇게, 유해 물질 온이나 폐유, 폐알칼리 폐산, 폐고무, 폐합성 수지, 그 다음 의료 폐기물을 지정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건설 폐기물입니다. 자, 생활 폐기물 통합 처리에 효율적인 처리 순서로 맞는 것은 자, 일단은 감량화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고 소각처리 가능한 것은 소각하고 나머지는 매립으로 한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입니다 다음 다음 중 생활 폐기물 매립 매립지 가스 발생 과정으로 맞는 것은 자 가스 발생이 자 호기성 분해에 의해서 자 분해가 진행되고 그다음 이어서 혐기성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스가 발생된 것은 뭐 CO2 이산화탄소 가스 그다음 메탄 가스, 그다음에 CO2나 메탄 가스가 함께 발생되는 자, 이런 발생 과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중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것은 자, 최종 처리 방법으로는 뭐 매립 해역 배출인데 근본적으로 해역 배출은 하지 말자 이렇게 에 바꾸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간 처리로는 파쇄 고영화 처리, 최종 처리로는 뭐 소각, 연안, 뭐 해안 연안 배출. 여러분 해역 배출은 가능하지만 연안 육지와 가까이 있는 연안 배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역 배출도 지금 엄격히 국제 협약으로 방지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중간 처리, 소각, 중화, 재활용, 퇴비화 비료. 자, 여기에 해당되는, 되지 않는 것은 3번이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사업장 폐기물의 최종 처리 방법인 것은 사업장 폐기물의 최종 처리 방법은 자 매립을 하든지 최종 처리입니다. 중간 처리 관계에 소각이 있으니까 최종 처리 아니고 그 다음 해역 배출은 방법은 가능하나 가능하나 <웃음> 사실은 해역 배출은 거의 금지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1번에 자 21번에 답은 무엇으로 할까요 매립과 해역 배출 가다 라고 본다면 2번을 답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해양 투기 및 소각 금지 등 해양 오염 방지 국제 조약은 무엇이냐? 자, 답은요. 자, 런던 협약입니다. 자, 런던 협약. 다음, 의료 폐기물입니다. 자, 의료 폐기물 중에 위해 의료 폐기물이 아닌 것은, 자, 위해 의료 폐기물이 아닌 것은, 자, 보시면은, 위해 의료 폐기물에 조직 물류 폐기물이 있고요. 병리계 폐기물, 그 다음에 손상성 폐기물, 그 다음에 생물 화학 폐기물, 혈액 오염 폐기물. 자, 이렇게 폐기물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무엇이냐? 답을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겠죠. 다음, 의료 폐기물 분류 중 해당되는 의료 폐기물인 것은 자,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기관 신체 일부입니다. 동물 사체 혈액 고름 혈액 생성물 혈청 혈장 혈액 억제제 다음에 체혈 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 튜브 용기 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자 답은 조직물류 폐기물 입니다. 조직물류 폐기물.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다음 의료 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 검사 기관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에, 자, 장례식장, 노인 요양 시설, 의료 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동물 검역, 동물 병원, 조직,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 조직은행, 인체 조직을 대상으로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5번이겠죠. 그죠? 그 다음, 자, 색깔, 의료 폐기물 수집 전용 용기 색깔로 틀린 것은, 자, 이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자, 수집 전용 용기. 자, 격리 의료 폐기물은 붉은색 맞습니다. 자, 붉은색 격리 의료. 그 다음, 조직 물류 폐기물 노란색 맞아요 그 다음 손상성 폐기물 노란색 맞아요 재활용하는 태반은 녹색 맞습니다 일반 의료 폐기물은 흰색이 아니고 검정색입니다 흰색이 아닙니다 검정색입니다 그 다음 의료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 차량 차체 표시와 글자색으로 맞는 것은 자 차량 색깔이 무슨 색깔로 하여야 하냐 자 차량 자체는 흰색으로 하고요 차량의 글씨는 글자색은요 자 글자색은 녹색으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흰색의 차량 글씨는 녹색으로 녹색으로 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료 폐기 위해 의료 폐기물 및 일반 의료 폐기물의 봉투형이나 상자형 용기로 각각 맞는 것은 자 위해 의료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 봉투형에서는요 검정색, 검정색. 상자형에서는 노란색을 사용해라. 상자형에서는 노란색을 사용하라. 7번. 다음 중 일반 의료 폐기물의 분류로 틀린 것은 자, 일반 의료 폐기물로 틀린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일반 의료 폐기물은 자, 이겁니다. 혈액이나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저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입니다. 자, 근데 틀린 것은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런데 5번에 혈액이 함유되지 않는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가 일반 의료 폐기물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8번. 의료 폐기물 중 재활용하는 태반의 수집 용기, 수집 전용 용기 색깔은, 자, 녹색을 쓴다. 녹색을 쓴다. 9번 의료 폐기물 발생 의료기관이 아닌 것은 자, 의료 폐기물은 의료기관에서 발생됩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자, 보건소, 보건지소, 요양병원, 종합병원 자, 우측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 폐기물 발생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으로는 의원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